캡틴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생겼고 또 그에 따른 정책들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능들과 정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약관동이뾰출광고 핸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설명에 대한 유튜브 고객센터 링크는 더보기란과 댓글에 걸어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유튜브 약관동의 인데요 이 부분은 표출만 운영하는 분들이나 혹은 수익창출이 된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자, 약관동의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수익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고 말하면서 표출 광고 수익공유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출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관 동의를 2월 1일 안에 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일반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시는 분들은 2023년 7월 10일까지 새 약관에 검토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수익 창출 조건을 맞추고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하시면 되고요 약관에 동의하는 방법은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 여기 위쪽에 뭔가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스튜디오 창에 들어오셔서 수익 창출 보이시죠? 수익 창출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쇼츠 피드 광고를 들어오게 되면 저는 지금 약간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닌 분들은 이렇게 또는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동의가 안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딱 보면은 아 여기서 약간 동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게끔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눌러서 그냥 약간 동의만 해주시면 약간 동의가 승인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정책은 쇼츠 광고입니다 원래 처음에 쇼츠 같은 경우에는 쇼츠 펀드라고 해서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한 크리에이터들 한해서 조회수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점점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유튜버들에게도 쇼츠 전용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다가 최근에는 이제 쇼츠에도 광고를 붙어서 쇼츠 채널 운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수익 창출 조건이 아니어도 쇼츠 채널만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쇼츠를 올릴 때 썸네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 유튜브 측에서 보완해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면서 쇼츠를 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번에 새롭게 생긴 유튜브 핸들 기능입니다 이 핸들 기능은 타 플랫폼 인스타그램처럼 내 고유의 이름이 돼서 주소로 사용되거나 태그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핸들을 변경하는 방법은 먼저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내 프로필 있죠 클릭을 하셔서 내 채널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제일 위에 창세 번째 기본 정보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은 여기 보신 것처럼 내 유튜브 핸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고 특히 요즘 쇼츠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 쇼츠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 핸들 주소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유튜브의 채널 이름은 중복이 될수 있지만 이 핸들 이름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선점하셔서 내 채널에 맞게끔 핸들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제 유튜브 주소가 내 핸들 이름이 들어가면서 설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유튜브를 검색을 할때 이렇게 핸들 이름을 넣은 주소를 바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핸들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꼭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핸들 설정하는 방법도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내 프로필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내 채널에 들어와 줍니다. 그러면 은 중간쯤에 보시면 동영상 관리라고 나와 있고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은또 중간쯤에 PC에서 보신 것처럼 유튜브 핸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필 모양을 눌러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 PC에서도 그렇고 모바일에서도 그렇고 영어로 설정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언더바를 넣어서도 예쁘게 꾸미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고 한번 설정해서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 채널 컨셉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바일에서 변경하면 PC에서도 바뀌고 PC에서 변경하면 모바일에서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도 편한 데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롭게 바뀐 정책과 기능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점점 유튜브도 빠르게 더 변화하는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다양한 수익구조와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보셔서 즐거운 유튜브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